네. 우와, 됐다. 네. 우와. 시작한 거야? 어, 헬로우.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추운 것 같은 느낌이지? 갑자기 응, 응. 어제 밤에 비 왔어 어, 비 왔어? 아, 응. 어제 밤새 비 왔어 아니 어제 날씨 너무 좋았는데 어제가 진짜 좋았지 그냥 어제 밤부터 비 오더라고 이거 뭐, 맞아요 아, 애기 애좀 주세요 봤어요? 안녕하세요 형 자전거 조심해 샤이니가 다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자. 우리가 지금 이제 컴백까지 7일 남, 딱1주일 남았더라고요. 다음 주 저희가 이제 컴백인데 사실 막 이런저런 컨텐츠를 정말 많이 찍어놨고 이제 무대도 사실 몇 개는 저희 이제 자체로 이제 막 녹화해놓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어떠세요? 저는 녹화하면서 느꼈는데 와 이거 진짜 안무 너무 힘든 거야. 아직도 힘들어요. 며칠 전에 했는데도 몸에 데미지가 쌓여 있는 것 같아요. 음, 어 저기 안무 안무 한번할 때마다. 그리고 허리랑 어깨가 얼마나 아프지 흠,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그원트큐트버전을 앨범에 수록하기로 했거든요 아그 한번부터 아기라 모든 음을 다 그음에 맞춰가지고 네. 마신 순간 목이 타는 듯해 이렇게 네. 큐버전으로 내기로 했거든요 네템이 아니고 템니로 해서 <웃음> 템니 <웃음> 맞아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영감에 어떤 사이 대신에 이빨 사이를. <웃음> 이 사이. 네, 이 사이에 뭐 꼈다는 그런 가사로. <웃음> 어떤 사이? <웃음> 이빨 사이. <웃음> 이빨 사이 <웃음> 해가지고. <웃음> 꼈네, 꼈어. 고춧가루 꼈네. 그냥, 아, 그냥? 그래, 어. 나 진짜 동콜미 추고 나면 오른쪽 어깨랑 이 오른쪽 날개, 뒤 날개뼈 위치에 딱그 뭉쳐. 운동부족이시네 <웃음> 그래? <웃음> 너가 나한테 할말 아닌 것 같은데 <웃음> 어, 근데 저랑 살수 있는 말이에데 <웃음> 민호 형이 나는 그거 같아 그 삽이 일정 끝나고 바로 그 사실 우리는 좀 쉬는 텀이 있다? 근데 어, 형 음. 바로 들어가잖아 어, 어. 근데 그때 보면 형 내가 야야야그 뮤직비디오... 정도는 돼 네? 노래 공개 안 됐잖아 아 근데 굉장 근데 2절 그 뮤직비디오 편집본 그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<웃음> <본>. <웃음> <그거> <웃음> 보는데 <웃음> 형이 악물고 하더라 진짜. 진짜 왜 그런지 않아? 야, 이 악물고 리파드인데 일부러 그렇게 했어 그래서 어금니가 많이 상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니었다던데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치과 갔다 왔어 이상 없대 이모 괜찮대? 응 완전 괜찮아 근데 머리 색깔이 어떻게 된 거예요? 머리 왜? 사실 몇왜 빨간색이었는데? 어, 나, 나 그런 적없나 인터넷에서 봤는데? 유출된 거? <웃음> 유출된 거 아니, 야 방송 나왔어 방송 나왔어 봤는데? 방송 나왔죠 인터뷰 그거, 그거 이제. 빨간색으로 나갔나? 네 어, 아. 그, 그때 딱 뮤직비디오 찍고 다음날이어가지고네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 중간에 또 다른 곳 찍었는데 그것도 아마 곧 공개될 거예요. 어, 맞아 맞아 맞아 핑할 거라며 방송하기 전에 핫핑크요? 그냥 계속 얘기했잖아. 형 핑크 이번 해보고 싶다. 핫레드였는데요? 형 핑크 하고 싶다, 레드 하자 그랬는데 자꾸 형 핑크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맞았어. 그래서 <웃음> 저도 핑크 하고 우리 태민이도 저 노란색 부분을 다 핑크로 바꿔줘. 핑크. 오니 형도 핑크 하고 김범이는. 난 뭐. 얼굴을 핑크로 칠한다고 <웃음> <웃음> 이게 마... 볼터치 느낌으로 이렇게 핑크 이거 마이... <웃음> 데왜 저만 디멘터처럼 나오는 거야 너무 <웃음> 어두워 아니 이게 웃긴 <웃음> 게 <웃음> 우리 차만 세대인데 어쩌다 이렇게 다 같이 한차에 타게 된 거야 <웃음>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끝났어 너의 <웃음> 너 진짜 미쳤냐 끝났어 너의 람 <웃음> 아, 진짜 미쳤어? 예, 난 몰라요 아니, 어디 이상한 거 배워와서 <웃음> 끝났어 나엘라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맥락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, 갑자기? 그래야 <웃음> 어, 하는 건 좋아 응. 하는 건뭐 이렇게 얘기 소화하고 할수 있는데 응. 이렇게 맥락 없이 그렇게 할 거야? 약간, 약간... 스트레스를 푸는 느낌이랄까? <웃음> 재밌어, 뭘 알아야 재밌지 아니 아이고, 나 얼굴 되게 밝다 <웃음> 이거 응. 좀 들어주시겠어요? 어우, 내, 키형이 너무 잘, 키형, 이 키형 쪽으로. 잘 나온다, 이제. 음. 음. 하필 내가 잡았는데, 하품을 하면 어떻게. 아, <웃음> <웃음> 피곤해가지고. 피곤해요. 그렇습니다. 아. 아. 물이 이번에 몇 곡이나 들어가죠? 아홉 곡이요. 아홉 곡. 제 아홉 곡스록이고 정규 칠지 우리 타이트곡 노... 동콜 녹음은 다 했나? 녹음 다 했지 <웃음> 녹음 다 했고요 이제 믹스도 다 나왔어요 녹아 원래 더 싫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저기 제작 기간이 좀좀아저 녹음은 다 했어요 그래서 노래 하나 불러볼까? 뭐뭐 뭐 할까? 청바지가 잘어리는 여자 <웃음> 밥을 많이 먹어도 배안 나오는 <웃음> 여자 아우와우와우와우와그 믹스 된것 이거 하나 들려줄까? 틀어도 그래? 되나? 뭔, 네. 뭔데? 이거 키스 안돼안 아, 아, 돼. 돼? 안 되지 어 네? 그걸 어떻게 들려줘? 그러니까 들려주면 안 되지 그래? 당연하지 그걸 어떻게 들려줘 그걸 수록곡 그냥 들려준다고? 믹스 그러면서 저, 저 이태민 저 찾고 있어. <웃음> 야 내가 내가 널 모를 줄 알아? 어? 너 100% 아, 절대 안 되지. 어? 어너 잠깐만 이게 뭐지? 누가 파일 보내는 일생이? 저 마이크 막았어. 야아야나 <웃음> 야. <웃음> <웃음> 야. 진짜 심장 떨려서 못하고 어너 때문에. <웃음> 어 잠깐 후렴이 어디 있어? 아, 아. 아. 그냥 틀어 안돼 <웃음>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전화기로 나갔을걸? 아닌가? 맞아맞아 파어텍 괜찮은 어차피 야, 여기서 안 들려주면 어택. 내가 들려줄거라서 아니야 <웃음> 이거를 다형 꺼버려 <웃음> <웃음> 이거를 하려고 그 전화 이벤트 하는건데 <웃음> 진짜? 그래, 그래. 그러니까 의수 형 자꾸 틀라고 했어 옆에서 의수 형이? 어 냠금 의수 남금 의수, 냠금 의수 당황스러워 이제 의수 의술, 형 저기 선배한테 혼난다고 냠금 <웃음>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? 몰라요 근데 키스 키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 <웃음> 어야야나 <약간. 웃음> 방송 종료 <웃음> 아, 안 할래 나 집에 가서 <웃음> 따로 할게 <웃음> 김기범 표정 봐 <봐대. 웃음> 스트레스 받아 못하겠어 여기 <웃음> <저, 다 웃음> 아, 너무 어둡다 전 포기하겠습니다 어 아, 여기 아니면은 그거 들려줄까? 뭐요? 어 됐다 밝아졌지 헐트? 응. 응. 그거는 클라이막스 공개 됐어 응. 클라이막스 어디 몇, 몇, 그 브릿지 얘기하는 거 아니지? 아니요 엄마 아 오케이 아 엄마 <웃음> 이게 진짜 그렇다 우리가 아직 앨범이 공개가 안 됐는데 이걸 틀고 있는 거잖아. 야야야 아, 야, 야, 야, 여기를 뭐 틀면 얘기치잖아. 어떡해 아, 여기 다그 하려고 아, 아, 준비하고 계시는데 태민아. 이게 아니었어 아, 공개된 데가 어디야 그러면? 아니 얘기했잖아. 하이라이트. 아 됐어 그냥 하지마 <웃음> 엄마래 엄마. 여기? 응. <웃음> <웃음> 야, 근데 이거 왜 이렇게 t b m 을처럼린 거야? 이거, 믹데 이거, 믹스인데? 이거, 믹스인데? 이거, 믹스인데? 이거, 믹스인데? 이거, 믹스인데? 이이이 <웃음> 난제랑안할 거야. <웃음> 야 태민아, <티미나>? 너 <웃음> <웃음> <난> 진짜 대박이다. <웃음> 이건 공개됐대 너무 화내지 말래. 내가 어디 공개된는지 뻔해하는데. 공개가 됐습니다. 바스 놀토? 뭔 말이야? 아, 근데 사실 나그거도그 이게 거. 노래만 나왔지 가사가 안 나왔잖아. 그러니다 들으면서 가사를 받아 적는 거야. 아. 근데 여기 어디에 지금? 이마트. 이마트야? <웃음> <웃음> 이 같은 여러 개니까요. 돌리고. 네. 아 근데 지 진짜... 갑자기 나 되게 밝게 나오네 또. 어, 어 이거 이거 막다 이런... 열고 막 이래가지고. 어. 막. 근데 저그 우리 이거 차저 뒤에 블랙박스 좀 다시 달아야겠다. 형. 아. 깔아깔아 하는 거야. 깔아지 대롱대롱 거리는데. 어. 우와. 팔터. 아 나는. 머리 염색했었는데 저는 염색이 안 돼가지고 왜안 됐죠? 속상 머리가 너무 그냥.. 상해서? 상해서 아이고 머리 상해서 염색이 안 됐어? 탈색 몇번 하셨어요? 색을 뱉어냈는데 하루 아... 만에 없어졌어 그게. 머리카락이 색을 뱉어냈다고요? 네, 처음에 머리를 이렇게 옆 염색하면 <웃음> 한 <연세>. 3일 정도를 뱉어야 <웃음> <놔둬야 웃음> 안 깎고? 매니큐어는 머리 빨면 바로 물 빠져 음. 바로 까맣어요? 아니, 안 까맣지, 나는. 음. 안 까맣는데 그냥 빠졌어? 색이? 그냥 처음부터 잘 입혀지지 않았어. 아, 색이. 염색을 아... 하러 아, 갔었는데. 그래. 나는. 아, 탈색 한번 하고 그색 나온 거야. 너무 잘 됐더라. 어. <웃음> 근데 빨간 거는 원래 좀잘 돼. 아, 근데 깜짝 놀랐어, 나 지금. 그 빨간 물 나오지 않대 어우, 완전 많이 나왔지. 머리 감을데 아, 여기였어. 응. 어우. 형 yeah. <웃음> 되게 불편하게 <웃음> <우리> 손가락을 <웃음> 저희 뒤에다가 하세요 아, 형 그렇구나 응. 그렇습니다 저희 총 9곡 수록되어 있고요 각자 좋아하는 곡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우리 멤버들마다 좋아하는 곡 민호 형은 근데 우리 거. 이거 그 트랙리스트 공개 안됐었 응, 거. 그러니까 그냥 뭐 어차피 얘기해도 모르니까 근데 잔잔한 곡도 그 아니라 그런... 그런 거 그런 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이라는게존재하는 거야 응. 코드란 노래 좋아요. 나중에 꼭 체크해 주세요. 이친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저기 그는이쪽 끝에 종친 버튼 있거든요. 이르세요르세요는이 친구는 이친구지이친구이 친구는 이태리거든. 테비가... 나 이거 얼굴 싫어하냐? <웃음> 그거 있잖아, 이모티콘 그거 약간 그거 같아 주름이 같은데, 주름이? 메리미. 그 맞아, 그것도 있다, 우리 그 메리유가 서사 그거잖아요 그그 <웃음> 그 뭐야, 그거랑 이어지는 거눈 너무 예뻐, 러브식? 그렇게 메리유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하나 더 서서가 있다 그랬는데 정말? 네, 그게 무슨... 뭐 아, 뭘? 까 아무튼 옛날 것 저... 중에? 아니야 이번 앨범에 그러니까 메리 유 이후의 곡이 있는 걸로 알아 정말? 어, 어. 그러면은 뭐 무슨 메리 유 부터 은하부터 시작해서 결혼 했으면 이제 한혼 <웃음> 느낌으로 가는 <가리거든요>. 거 <웃음> sunset, 이런, 이런, 이런, 아런지 영혼 결혼런 이런, 이런, 이런, 혼런 이런, 이스스런 이런, 이도나런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 스케줄 하나 그... 끝내고 피로 저축이 많이 됐어. 어, 벌써 4시 반이었어? 근데? 4시 반이야? 어, 4시 반이네? <웃음> 넘었어. 3시 반이지. 가야, 가야 돼요? 응. 응 다들 쉬다.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목숨 걸고 스포를 해드렸데 다음에 <웃음> 이제 브라이브 캐스트에서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. <웃음> 아니면 저만 모자이크 처리돼 있을 수도 있어요. 이미 저 턱대 있는 부분에 두피만 존재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다 뽑혀 있어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 지금 어디까지 나왔지? 근데 전화 그거? 전화가 하터트까지만 나왔어. 하터트까지만. 그리고 음. 이제 멤버들. 음성, 음성 그2주차 뭐 음성이야 계속 조금 조금씩 나오고 응. 이제 조금씩 더 공개 되겠지. 음 맞아요. 아무튼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. 음. It's s e v e n t t h album release on 7th. February 2 20... w February, February, February's February twenty second. 맞아? 응 mm -hmm. mm -hmm. So, you guys please check it out. 세요 February t 2 2 222222. Yes.